샵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부터 조금 장기적으로 어, 조동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자 이렇게 예, 세팅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먼저 지금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서버 두개 하고 그리고 수신기 예, 그리고 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산 오로라 9조종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일단 수신기를 연결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거예요 수신기에 보시면은 수신기는 이렇게 채널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오로라가 오로라 옵티마 7 수신기인데 1번부터 5번까지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6번, 7번 채널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일단 1, 2, 3, 4번 채널이 각각 어떻게 서브가 어느 스틱으로 어떻게 서브가 동작을 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로라 나인 조종기 같은 경우는 후타바와 똑같은 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후타바와 오로라 나인 이두 가지 조종기 같은 경우는 1번이 채널 1번이 에일러론입니다. 에일로론인데, 에일로론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버를 채널 1번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채널 1번에다가 서버를 연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일로론 스틱은 이 오른쪽 스틱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게 에일로론 스틱입니다 이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서버가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하면 안움직이고요 왼쪽 서버를 왼쪽 스틱으로 움직여도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조정게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하는게, 좌우로 움직이는게 에일로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2번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채널 2번에다가 연결하시면 조종기 왼쪽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이 채널 2번 서버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우로 움직이면 안 움직이겠죠. 네, 오른쪽 스틱도 움직여 보면 안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조종기 왼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는 게 채널 2번이고요. 채널 2번은 명칭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제 기체가 상승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 해주는 거를 엘리베이터라고 하고요. 조종기 왼쪽 스틱을 앞뒤로 움직이는 게 채널 2번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다가 한번 연결 해볼게요. 3번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할때 3번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는 건 채널 3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채널 4번에다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채널 4번에 꽂았습니다. 4번에 꽂은 상태에서는, 자, 조종기 왼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채널 4번에 꽂혀있는 서버가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 오로라9 조종기와 후따바, 그러니까 하이텍과 후따바 조종기가 채널 1, 2, 3, 4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인데요. 결국 다른 것들이랑 다 똑같은데, 요건 한번 메모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조종기가 결국은 브랜드에 따라가지고 요 채널들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브랜드를 대표적으로 한번 나눠보자면은, 국산 하이텍 조종기와 그리고 일본산 후타바 조종기가 있을거고요 후타바가 있죠 하이테과 후타바 그리고 또 일본산 JR과 그리고 미국산 스펙트럼 조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뭐 웰케라에서 나오는 데보세븐 조종기 이런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중국산 W플라이 조종기 이런것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후타바하고 이스카이도 똑같기 때문에 이스카이도 여기다 가지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전에 에일러론이 채널 1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일러론은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일 때 그게 에일러론입니다.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일 때 그게 에일러론인데요 에일러론이 하이테과 후타바 이스카이는 1번 채널의 에일러론입니다. 1번이 에일러론이에요. 에일러론이어서 A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엘리베이터입니다. 2번은 엘리베이터. 채널 2번은 엘리베이터. 요거는 상하를 담당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우측 스틱 좌우가 되겠고요. 엘리베이터는 좌측 스틱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이 스트로틀이었어요. 스트로틀은 어,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우측 스틱 상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4번이 러더입니다. 러더는 좌측 스틱 좌우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 에일러로는 어, 주날개, 저 비행기의 주날개에 박혀있는 서버를 말 말을 하는거고요 주날개의 서버는 기체의 기울어짐을 담당하는겁니다 기울어짐 기체의 좌우로 기울어짐을 담당하는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상하로 움직인데 요거는 기체의 고도를 의미하는겁니다 고도 그러니까 뭐기수를 땡기고 밀고 요거를 말하는거죠 그리고 스로틀은 모터의 속도를 말하는거고요 모터속도 그리고 러더는 기체 꼬리 날개, 수직 꼬리 날개인데 요거는 기체의 음,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정이랑 같이 보여드리면은 자 하이텍과 후따바 이스카이는 요 위에 있는 요렇게 동일한 겁니다. 오른쪽에 에일러론 요게 1번이구요. 요게 기체의 좌우 기울어짐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상하 요게 기체의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요 고도를 담당하는 을 거구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스로틀 요거를 위아래로 하게 되면 모터의 속도가 제어가 되는게 되는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왼쪽 스틱 예, 요거를 좌우로 하는게 러더입니다 요거는 기체의 좌우 좌우 기울기 좌우 이제 각도 조정 요게 되겠습니다 자, JR과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요번호가 조금 다릅니다 자, 에일로론 마찬가지로 에일로론 엘리베이터 스로틀 러더 요네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쓰는거죠 요건데 JR과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스로틀이 1번입니다 스로틀이 1번이고요. 그러니까 1번에다가 채널 1번에다가 꽂으면은 하이텍과 후따바 이스카이 같은 경우는 채널 1번에다가 꽂으면 아까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좌로 움직일 때 서버가 움직였는데 JR과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1번에다가 이 서버를 꽂으면은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한, 움직일 때그 서버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스로틀 서버라는 말이에요. 1번이 스로틀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그 다음부터는 AET, AER 이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2번이 에일러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3번 그리고 러더가 4번 이렇게 나갑니다. j r 가 스펙트럼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가고요. 자 그리고 데보7 같은 경우는 후따바를 거의 거진 카피를 한 건데 AE 이 순서만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ETR 이렇게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1번, 그리고 에일로론이 2번, 그리고 스로틀 러더가 각각 3번, 4번 이렇게 되겠고요. 어, 더블플라이는 여기 따로 적어놓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따로 적었네요 더블플라이는 하이텍, 쿠타바 뭐 이스카이 다 똑같습니다 더블플라이도 마찬가지로 AETR 요 순서대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AETR 요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되는게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채널 순서가 되겠고요 JR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보세븐도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약간 독특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되겠죠. 요번에 저 성지전자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그라우프너 조종기들 요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SJ그라우프너라고 적혀있죠. 예. SJ그라우프너 조종기들. 뭐 예를 들어서 MZ, MZ12, 뭐 MZ14, 1 8 2 4 요런 조종기들이 되겠죠.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스로틀, 러더가 있을 때 비행기 모드에서는 조종기에서 비행기 모드, 헬리콥터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비행기 모드에서는 JR 스펙트럼과 동일합니다. 스로틀이 1번,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아, 에일로론이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가 나오고요. 이게 비행기 모드고, 헬리콥터 모드에서는, 헬리콥터 모드에서는 이게 좀또 틀립니다. 어, 스로틀이 6번으로 가요. 스로틀이 6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에일로론이 마찬가지로, 2번 엘리베이터와 3번 도로가 4번에 스로틀만 예. 6번으로 달라진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성질 조정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 모드와 헬리콥터 모드에서 이, 이 채널 번호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채널을 꼽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어, 비행기든간에 기본적으로 1번에서 4번까지를 기본 모드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 5번, 6번, 7번 요런 여분의 채널들은 말 그대로 여분의 채널이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조종기들에 보면은 그 여분의 채널을 어느 스위치 또는 어느 레버 이런데 할당을 할지 적혀 있그 있습...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로라 나인 조종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한다면은 5번 채널을 뭐 예를 들어서 D 스위치에 할당을 하겠다 그러면은 D 스위치를 움직이면은 채널 5번에 있는 서버가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6번은 뭐 여기에다가 할당을 하겠다 그러면은 요 스위치를 움직이면은 6번 서버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당을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 특히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할당을 어, 할 수가 없고 뭐 정해져 있는 조정기라면은 그 각각 채널이 여기는 뭐 5번 채널 여기는 6번 채널 이런 식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 적혀있는 걸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수신기에 서버를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